주도 많고 똑똑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있잖아 몰라 뭐 나를 미워하는지 남자는 굉장한 부력자예요. 남의 아픔을 좀잘 챙기는 것도 좋고 뭐, 앞으로 결혼도 할수있을요 결혼! 지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 뭐 2년 3년 안에 라면 나중은 안 돼요. 그리고 연애를 오래 했을 때는 이두 관계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서로가 둘도 없이 서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계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다 지연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엔 사주로 왔는데 궁합을 갖고 왔어요. 여자가 연예인인가 봐요? 누가 네. 많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음. 자기 끼를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 누가 날 이뻐하는 줄 알고 어디 가서 라인 타면 되는 줄 알고 음. 이런 게 있는데 이래서 미움을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여우가 아니라 야금야금 야우야참걸 아. 매기 싫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지 뭐 점수 더 받고 내가 칭찬 더 받고 누구한테 내가 라인을 타야 되는지를 아. 속으로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있잖아 몰라 누 나를 미워하는지 <웃음>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참 얄미운 구석이 많고 제주도 많고 똑똑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뭐 엄친아 음. 엄친 딸 소리 듣기 좋은 친구 그래서 내 가족에 있을 때는 이쁨을 많이 받지만 단체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좀 미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이런 여우 같은 성미가 있는데 아주 유물이에요 <웃음> 남자분은 어떠세요? 남자는 굉장한, 이, 음, 주력자예요 어, 공감 능력도 좋고요. 남의 아픔을 좀잘 챙기는 것도 좋고, 통찰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지성미가 좀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한마디를라도 핵심을 간결하게 싹 잡아서 할수 있는. 그래서 내면이 조금 단단하지만, 그래도 잘난 척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둘은 잘난 맛에 일단 만났고요 이 여자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왜 저한테 구슬 수가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어. 서로가 잘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둘이 궁합 좋아요 그럼 이분들 뭐 앞으로 결혼도 할수 있을까요? 결혼! 지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 뭐 2년, 3년 안에 라면 응. 나중은? 그리고 연애를 오래 했을 때는 이두 관계에서 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이 남자도 사실상 이 어떤 아마 직업적으로 뭔가 이제 좀 설득하거나 뭐 이런 걸할 거예요. 그래서 봐주긴 하는데 끝에는 이 여자가 이제 이 자기 성미가 이제 드러나고 이쁘지 음. 않은 날이 오잖아. 3년의 사랑은 끝이란 말이에요. <웃음> 의리로 가거나 자식으로 가야 되는데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못 받아주겠거든. 왜냐면 이 남자도 가끔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늘 나는 여자를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애기침 많이 할걸? 이 남자 앞에서는 애기집, 애기집 같은 걸좀 많이 할수 있어요. 되게 맛을 때는 막 근엄한 성격은 아무 때 받아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주지만 한계는 3년 차에 와요. 보통 사랑은 다 3년이면 끝나. 질문이 누구냐면 여자분은 EXID의 한희씨 그리고 남자분은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로 열애를 한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지금은 서로가 둘도 없이 서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계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결혼을 해서 이어가야지 연인으로 이어가긴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올 건데? 나왔을걸요? 아마 서로 주고받니 바꾸냐 까이 열애사를 터뜨린게 아마 결혼 준비하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비연예인하고 연예인하고 굳이 오픈할 필요는 없거든 내가 봤을 땐 남자 쪽에서 좀보칠 수도 있고 그래 요 여자 쪽에서는 해도 그만은 해도 그만인데, 남자 쪽에서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여자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는 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하는 게좋아요 지금 아름아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내년 초쯤 뭔가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어, 괜찮은 남잔데? 그 얼굴 좀 보여줘봐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끼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즐겨요. 나를 좋아하는 걸. 그래서 추앙받는 걸좀 좋아해요. 여자는 관심 못 봐도 우울해. 근데 절대 죽지는 않는 우울증 그냥 나인데 어떡하지 이런 거 어, 결혼해도 그러면은 쉽지 않겠네요? 가정은 잘안깰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가 말을 잘하잖아 임기응변 능력하기 때문에 설득시키지 그럼 여자는 형 맞지? 믿는 대로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질 거 같지는 않고